여수신항 오동항 입구에 있는 여수의 상태이블카 자산 탑승장이 보입니다. 여기에 주차타워도 있어 차대기도 편리합니다. 유명한 오동도 관광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여수 엑스포항과 오동도가 잘 보이는 외관이 멋진 엠블 호텔입니다. 오동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768m의 방파제로 멋진 길을 만들어 놓았네요. 네. 아름다운 엑스포항이 눈앞에 펼쳐지는군요. 여기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엑스포가 개최되었죠. 동길 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동도 진입 방파제의 벽화도 아름답고 바닥도 깔끔하게 꾸며놓았네요. 지금부터 오동도를 한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국화과의 털모이가 예쁘네요. 이게 다 동백이네 정말. 이 동백이다. 동백과 후박나무 그리고 동백 간간히 해송도 보입니다 생나무 군락이 멋진 자연숲 터너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 아니다. 무야터널터 멋지다. 삼촌역으로 의 동백나무는 1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며 3월에 만개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 찍으면서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어. 해안 쪽에는 경풍바위, 소라바위, 지붕바위, 코끼리바위 등의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만대로 제망, 올라가보자 <웃음> 등대네 등대 등대네. 등대다 등대 등대다 어정도 <웃음> <오동도> 등대 <웃음> 1952년 처음으로 불을 밝힌 오동도 등대는 그 높이가 25m에 이르고 여수항과 광양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안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해마다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등대 전시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배를 조정하고 있네요 실제 등대에서 쓰이는 불빛이 나오는 공기구가 설치되어 있군요 불빛을 가까이서 보니 매우 밝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선박이 등대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신호라고 합니다. 등대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한류 예상 국립공원의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진짜. 이봐, 여기 봐봐. 아, 여다 자, 잘가리자 이렇게 틀리네. 이에서 또 보는 유 m 서과 모터보트도 i 볼수 있군요. Uh, mm. Dengan p e r t 여수우동도 관광을 마치고 이순신대교를 타고 광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양불고기를 네, 네, 네. 먹어본 적이 있지만 광양불고기가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광양에서 광양불고기를 네, 네, 네. 먹어봅니다. 여기에서 무슨 맥믹 했어요? 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많이 올세요 조금씩 아, 네 이렇게 퍼셨잖아요 네육만올면한번주요아육 올라왔을 때 광양 불고기는 소고기를 얇게 썰어서 양념을 하여 숙성을 시킨 것인데 숯불에 구워 먹으니 한층 풍미가 있네요. 음. 음. 그래. 비 주세요. 저희 슬프다 슬프다 주세요 조금 어슬프긴 했지만 땅내미가 구워줘서 그런지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군요.